그레이스지역에 보물상자와 뷰포인트를 한 번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가을 하라범의 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에서 바로 앞으로 가다보면 뷰포인트가 보이고요. 자이 뷰포인트가 있는 근처에 바로 보물상자가 있거든요. 바로 반대편 쪽에 보시면 보물상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지가 않죠? 이게 항상 있는게 아니고 누가 보물상자를 캐가면 없거든요 그래서 채널 이동을 해줍니다 어 왔는데 no. 또 없네요 어 일단은 어 지금 쿨타임 걸려있으니까 바로 다음 보물상자인 쪽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자 대충 위치가 자 가을 하라범 쪽 가르하라보니 바라보고 있는 쪽에 이렇게 언덕에 바로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어, 여긴 다행히 한 번에 있네요 자 얻고 난 뒤에는 산들바람 마을로 이동해줍니다 자 포탈 기준에서 왼쪽, 11시 방향으로 가주시다 보면은, 이렇게 2층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계단 올라와서, 바로 오른쪽에 뷰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뷰포인트 근처에 또 보물상자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저거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언덕 위에 있는데, 자, 여기서 점프로, 점프 말고, 그냥 구르기를 한번 비벼. 어 점프가 전혀 의미가 없네요. 일단은, 한 바퀴 돌아줍니다. 언덕 바로 위쪽으로 가거든요. 이거 오시다 보면은, 저기 보물상자 보이시죠? 여기 위에 바로 보물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뷰포인트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휘파람 절벽으로 가시면 되고요자 포탈기준 저 위쪽 위쪽 올라가는 길로 계속 올라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저기 오염된 폭포가 보이는 쪽 저쪽에 바로 뷰포인트 있거든요 메인캐스트 가기전에 나오는 그 입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남부지역의 뷰포인트를 모두 얻게 되었구요 아까 못먹었던 그 보물상자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아직도 제니 되진 않았습니다 또 채널이동을 해야할 것 같네요 자 사람 없을 것 같은 제일 밑지역으로 채널이동을 해봅시다 아 제발 이번에 있어야 되는데 아 오케오케오케 이 보물상자 있구요 이렇게 보상자 얻으면서 그레이나스 남부지역의 모든 뷰포인트와 보물상자를 다 발견했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그레이너스 동부지역입니다 먼저 원정대 야영지부터 이동하셔서 을 스타트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자 포탈 기준 바로 왼쪽에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첫 번째 뷰포인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뷰포인트는 이 황채굴지로 가주시고요. 자, 포탈 도착하시고 정면으로 쭉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 왼쪽 부분을 쭉 보시면서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저기 연기에 가려진 뷰포인트 하나가 보이네요. 자 바로 남부 지역의 마지막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맵에 있는 저맨 끝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자, 도착하시면 여기 이그니스 동지로 오게 되는데 맵 기준에서 7시 방향에 있습니다. 자뷰 포인트를 다 찾았으니 바로 보물 상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은 다시 유황창우주로 돌아갑니다. 자, 보기 편하게 지금 뷰포인트, 보물상 이렇게 나눴고요. 어, 처음에 하실 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뷰포인트, 보물상자 같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까 왼쪽을 봤다면 이번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물상자 바로 보이고요. 먹고 난 뒤에 고요한 숲으로 가줍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은 12시 방향 맨 끝으로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호수같은 데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언덕 보이시나요?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또 보물상자가 없네요. 그리고 또 점프로도 언덕이 안올라가지네 일단 채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아... 또 없네... 아 일단은 없으니까 동부유적 평원을 이동해서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탈 기준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계단 따라 내려가다 보시면은 바로 보물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다 내려올 때쯤에 저 뒤에 보물상자 보이시죠? 자 점프가... 아 대체 점프 기능 왜 있는거지? 뭐 점프로 갈수 있는게 없네? 자 모서리 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바로 깔끔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지역 돌아와서 보물상자가 된거 확인됐구요 자또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점프 <웃음> 점프가 의미가 없네 어 여기 뭐소리도 안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구루.. 어? 야 이게? 아 다음부터 구루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덕 올라갈 때는 구루기를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그레이나스 남부지역의 모든 뷰포인트와 보물상자를 얻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엘숲의 모든 뷰포인트와 보물상자 어디 위치했는지 바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